내 이름은? 부야서호 내 나이는? 스물여섯 살 나의 혈액형은? A형 나의 버릇은? 눈 자켓 뜨기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? 눈이요 <웃음> 샤워 후 거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? 사아있네 평소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은? 반삭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 색상은? 파란 머리에 반삭 셀카를 찍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포즈는? 음. 멤버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반응은? 흥 핸드폰을 오프하고 싶은 순간은? 얄미운 꼬맹이 녀석이 연락 올 때? 워너스 내에서 나는 비주얼 순위 몇 위? 6위 나는 실력파다 유머 감각은 몇 순위? 1위 나의 룸메이트를 고른다면? 시, 솔직히 영조형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? 반사계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 1과 0중 선택한다면? 1.75 내 이름은? 여환웅입니다. 여환 오. 내 나이는? 24살 나의 혈액형은? 에이 나의 버릇은? 저는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어 나의 장점은? 어. 나의 단점은? 저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거니한테좀 배우고 싶어요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엉덩이 셀카를 찍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포즈는? 치 발들기 멤버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반응은? 멤버들이 안 쏟아요. 제가 쏟아요. 블랙미러 음악 방송 중 내가 엔딩 요정이라면? 같이 말을 든다. 보너스 내에서 비절 순위 몇 위? 2위? 1위는 건이니까 유머 감각 순위는 몇 위? 제발 이게 제일 중요해. 예선 탈락. 건이랑 친해요? 저는 건이가 좋은데 건이는 절. 나와 케미가 잘 맞는 멤버는 레이븐. 저는 레이븐을 사랑해요.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, 키, 키. 나중에 내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은 작지만 매웠다. 1과영중 선택한다면 160. 내 이름은 시온이로 해야 되나? 내 나이는 저는 어립니다. 하 <웃음> 하하하하. 나의 혈액형은 <웃음> 나의 버릇은? 손톱 물기! 나의 장점은? 저는 다 장점이죠. 하하. 나의 단점은?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. 하하하.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? 아무것도 없어요. <웃음> 멤버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을 때 반응은? 너? 핸드폰을 오프하고 싶은 순간은? 멤버들한테 연락 올 때. 블랙미러 음악 방송 중 내가 엔딩 요정이라면? <웃음> 원어스 대에서 나는 비주얼 순위 몇 위? 저는 1등이죠. 다저 밑이에요. 나머지는 밑이라고요. 나의 룸메이트를 고른다면? 서호 영 저는 서호 영 찐팬이거든요. 이도랑 친해요? 이도 형은 제 장난감입니다.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돈, 음식, 가족. 나중에 내 비석에 새기고 싶은 말은? 잘 잤다. 1과 0중 선택한다면? 0. 저는 1다는 0이 좋습니다.